아, 언제, 이제 막, 그, 오디오도 넣으시던데요? 응. 음. <웃음> <웃음> 제가 잘 보고 있어요. 여기죠? 응. 오. 오. 되게 많이 자랐다. 많이 자랄만도 하지, 근데 지금 두 달이니까요? <웃음> 일단 지울게요. 아, 아깝다 이번에 너무 되게 잘 붙어있어가지고 아니 두달 했으면서 아깝다 그러면 어떡하나 이건 두달 아니 2년 돼도 안 짜줄 거 같아 <웃음> 2년이면 <웃음> 그 손톱이 없지 않을까요? 저는 이걸 안 해놓으면서 무어 뜯으니까그렇지 엄마도 이제 그냥 붓는 거예요 에이. 이걸 해놔야지 무어 붙진 않으니까 <웃음> 그게 더희망니까 무어 뜯는게와 숨도 짱 많이 나와어 진짜 <웃음> <웃음> 세상에 와, 벗겨졌으니까 진짜 길다. <웃음> 안 벗겨놨을 때도 길어 보였어. 길이는 여기 지금 딱 요만큼. 이마... 이게 아니야? 여기 살 붙어 있던 자리였고, 손톱은 요긴 것 같아, 내가 봤을 때. 그래도 끝에까지는 네. 다 자라나온 것 같은데? 네. 아무튼 요만큼으로 할게요, 길이는. 지금 살 붙어 있던 자리였었어가지고, 색깔이 다른 것 같고. 이정도 응. 응. 좋아 와 진짜 많이 멀쩡해졌다 아니 안 해도 되게 매끈하게 자라고 있어 취향이 없는데 응. 제발 이제 두번 다시 그러지 맙시다 <웃음> <웃음> 다음에 조금 안 해줄 거야 아주 좋네요. 여기만 붙으면 이제 되겠다, 여기가 떨어져 있어가지고. 아직 바디가 떨어져 있어. 아니 이렇게 피의 흔적을 남겨놓고 오지 말라니까요. <웃음> 램프 바꾸려고요 어, 네, 봤어요. 고장 났다고 네그 고장 난거 그냥 꾸역꾸역 쓰고 있었는데 뭐 딱히 사고 싶은 램프가 없어가지고 쓰고 있었는데 마음에 뭔가 드는 거 나왔어요? 막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기능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어. 디자인은 근데 완전 내 스타일 아니야 <웃음> 그것 때문에 좀 고민했어요 아 디자인 너무 내 스타일 아니어서 근데 월요일에 테스트 해보러 갈 거라가지고 음. 테스트 해보고 성능 괜찮으면 그냥 아 근데 디자인이 인간적으로 좀 너무하긴 해 아. <웃음> 이게 제일 이쁜 거 쓰다가 그러니까 A/S 스안 된대요? 아까. A/S 스 돼요 돼요? 네 A/S 스 되는데 핑계지 <웃음> 아. 이 언니가 뭘 모르네 새거 사고 싶은 마음을 몰라요? <웃음> 알면서 그래? 아니, 이쁘니까 <웃음> 아니, 일단 사고 이걸 AS 받기는 할 거예요 아. AS 받을 동안 쓸게 없잖아 아. AS가 하루 만에 뚝딱 되는 게 아니니까 그동안 쓸게 없잖아요? <웃음> 이거 AS 좀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근데 나온지 얼마 안된 제품이라서 후기가 없더라고요. 음. 그래서 직접 한번 테스트 해보고 살려고 이 손톱도 대박이야. 엄청 두달 동안 부러지지도 않고. 이번에 되게 잘 붙어 있는 뭔가 되게 느낌이 좋길래 길이를 기니까 줄일려다가 아니야. 그대로 잘 가져가 보여줘야지. <웃음> 우리는 또두달 뒤에 보겠군요. <웃음> 4월에 보겠네요, 4월에. 이랬는데, 막, 이번에 5월에 오는 거 아니야? <웃음> 아, 근데 7주가 딱 좋은 것 같아. 8주는 넘기 <웃음> 진짜 <웃음> 7주가 딱 좋긴 뭘딱 좋아. 아, 최, 최소 5주는 넘기지 말란 말이야. <웃음> 7주가 딱 좋대. 미치겠네. 아, 안 되겠다. 언니 같은 사람들만 말하면 나 굶어 죽겠다. <웃음>